안녕하세요. 윤곽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오아영 원장입니다. 일단 장성환씨가 제일 고민이신 부분이 광대 뼈가 돌출돼 보이는 거 아래 턱이 조금 무턱처럼 보이는 것과 살짝의 비대칭이 있으셨는데요 윤곽수술을 통해서 개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과 함께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. 누구나 사람은 비대칭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장성환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턱이 우측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실루엣을 본다면 크게 비대칭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윗니의 가운데와 아랫니의 가운데가 일치하지 않고 아랫니가 살짝 우측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실제 c t 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대칭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직접 환자분 얼굴을 봤을 때는 좌측의 얼굴이 조금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 우턱이 조금 심해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좀더 심하게 보일 수 있는 장성환님은 실제 c t 에서 보는 거 보다 실제 얼굴이 조금 더 비대칭 이 심해 보였습니다. C T 모습보다는 실제 환자분의 얼굴이 중요한데 실제 뼈가 삐뚤어져 있어도 살이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보일 수 있는 거고 뼈는 정말 대칭이 맞는데 한쪽 얼굴에 살이 더 많으면 당연히 또 비대칭처럼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뼈 부분과 이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수술하시고 아마 부으셔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 뭐 전신맞이 하셨기 때문에 목도 아프실 거고 하지만 부기가 다 빠지고 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의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